안녕하세요. 별난카페 입니다. 오늘은 로또 1015회 화요일 방송 로또용지 분석 입니다. 1015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어, 월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날 밤에는 대분류 특이 패턴 화요일 날은 루토 어, 용지 분석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루토 어, 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어, 이 세로 라인과 3 세로라인에서 어 3과 45를 제거하고 보면은 어 여기가 3연멸 입니다. 이래서부터 어 현재까지 3연멸이 딱두번 있었어요. 어 지난주에 이걸 올렸는데 여기가 전멸 했죠. 어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이 세로라인과 3세로 라인에서 3과 45를 제외하고 보시라고 했는데, 어, 3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3연멸이 돼서 이제 타이 기록이 됐습니다. 어, 이번 주에는 필출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세요. 현재 타이 기록입니다. 어, 이거하고 비교해서 보실 것이, 여에 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 구간 변형인데요. 어, 현재 7연멸이에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딱두번 있었는데 어, 타이 기록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 올렸었는데 어, 또 전멸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두두 어, 두 그룹이 모두 어, 타이 기록이에요. 좌측 것도 그렇고 우측 것도 그렇고 어, 그러면 이두 그룹이 모두 출한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어, 2, 10, 16, 24 아, 이거는, 좌측과 우측이, 중복되고 있죠? 그래서 우선 먼저, 중복수 먼저 살펴보시고, 우선 우측 거를 먼저 살펴보세요. 우측 거를요. 아, 모두 다 타이 기록이니까 나올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높아졌죠? 자, 다음은, 로또 아, 용기 분석 두 번째입니다. 아, 여기는 1공과4공을 합친 거예요. 아, 10과 40을 합치면 아, 여기가 필출로 보이는데요. 역시 지난 2차의 롯데 용지 분석이 아, 오류가 많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 그 나올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지난 2차에 안 나왔어요. 아, 10과 40이 필출이라고 보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아, 여기 10과 40에서 1과 22를 제외하고, 제거하고 보면 아, 여기가 현재 5연멸이에요. 아, 1에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는데 어, 신기록이죠. 그래서 아, 여기가 필출로 보여지니까 따라서 10과 40을 합치면 아, 이번 주에 여기가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우선 먼저 이것도 1과 2 1을 제거한 아, 우측에서 먼저 살펴보시고 아, 없으면 1과 2 1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롯데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7좌측 사선이에요. 여기가 현재 4연멸 중인데요. 1에서 부터 현재까지 6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4연멸 이내에서 다 출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7좌측 대각선에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음, 이거하고 비교해서 볼 것은 어, 바로 어, 이겁니다 여기는 어,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인 수와 13으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4인 수를 모아 놓은 거예요 어, 그래서 4, 7, 17, 19, 30, 31, 43 이렇습니다 어, 여기가 현재 6전별 중이에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오연별이 딱한번 있었는데 지금 신기록 중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출할 수있을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 요, 이거와 이거, 좌측과 우측의 중복수가 7, 19, 31, 43이 있죠. 아, 이게 출할 수 있는지 우선 먼저 살펴보시고요. 아, 여기 없으면 47, 30을 살펴보시고요. 없으면, 7 우측 사선을 모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 로또 용기 분석 네 번째입니다. 여기는 단번대 작수인데요 단번대 작수가 현재 7연별 중입니다. 미래서부터 현재까지 8연멸이 한번 있었고 12연멸이 한번 있었어요 이두번 이에는 모두 7연, 7연멸 연 이내에서 출을 해 줬어요 어, 이번 주에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246 내수입니다. 2468 내수죠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여기는 아직 타이 기록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8연멸과 12연멸이 있는데 현재 7연멸 중이니까요 그래서 전멸하는 경우도 어, 감안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는 매주 올려드리는 불주변수예요. 아, 불주변수가 이번주는 수가, 대상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매주 올려드리는 거니까, 아, 그래서 올려, 올려 올렸음, 올리는 겁니다. 매주 올려드리는 거라 자, 이렇게 해서 어, 1015의 루트용지 분석을 마치고요. 필출 3수 크롭 자료도 필요로 하시는 분은요. 어, 화면 아래에 필출 3수 크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어, 보두 마치겠습니다.